아직 안 썼습니다. 네. 아니요, 저축할 생각은 없는데 그 수표를 쓸 그게 잘안 없으니까 아직 수표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현금 부자. 형이랑 가면요? 아, 형이랑 가면 싸우기만 할것 같은데. 막. 에. 제이경, 제이경. 저번에 저번에도 제이경 골랐. 에, 에. 제가 애기를 좋아해가지고 같이 놀아주다 보니까 잘따른것 같습니다. 아 루틴 <웃음> 승한이 형이 캐치볼 한번 하고 잘 던졌거든요 그때 캐치볼 계속 하냐고 하다가 저랑 하지도 않았는데 홈런 맞았는데 저 때문에 홈런 맞았다고 뭐라 하시더라고요 뭐하면 죠 아니죠 승한이형 놀린다고 그러는 거죠 아 그날 몇 번인지 모르겠는데 전패했어요. 예, 아니 이상하게 낼 때마다 지더라고요. 열받아. 와, 얘가 장비 한번 자기가 제가 입다가 이제 장비를 바꾸거든요, 원래. 바꿀 때 자기가 이거 장비 바꾸냐면 써도 되냐고 하길래 쓰라고 했는데 그 오늘 입은 줄 몰랐는데. 나죠 우리 호프 행사 때 안녕하세요. 스물 두 살, 세 살이었대. 원석이랑 같이 템미 쳤었어, 나. <웃음> 야 원석이 와이프 있네. 같이 템미 쳤었어, 그뭐 영상 찾아보고 있을 텐데 이거, 와. 해야지 뭐. 합시다. 아기 사야들좀 재미없더라고, 애들이. 이거 입담이 약해. 아이씨들이 잘하지. 어, 나는 좋지, 나는 애들 3명이잖아. 어, 딴 애들은 한 명씩밖에 없는데 나는 3명이니까 나는 오케이. 준비됐니? 그때 오늘 바꿀 생각은 없었는데 LG의 켈리? 헨리 선수가 제 거랑 똑같은 거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바꿨어요. 그 제... 제혁이 형한테 추천해달라 해가지고... 제혁이 형이 그거 추천해서 바꿨습니다. 저요? 네. 돈이 없어서... 돈이 네. 없어서 보세요 돈이 없으니까... 선물을 좋아해서 그래요. <웃음> 아, 저... 그냥 형들이 좀 되게 잘 챙겨주셔가지고 그래서 밥도 많이 사주시고 원석 형이랑 제 이름이랑 저희 집사예요 집사 네. 아, 집사요? <웃음> 비서 비서 <웃음> 그래가지고 그렇죠. 네. 박비서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아니 입금 네. 받는 비결이 뭐라 그러니깐 밥 사준다고 아 비결이요? 비결은 없는 것 같아요 저요? 네저 그냥 딱,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아 킹받네 <웃음> 기억나죠? 무슨 그행사가있어가지고 그때 행사할할 저희 희선배 강민 민호호이이저저준준하하라해해서 연습을 되게 많이 해서 쳤던 기억이 있는데그이후로는 다신 안쳐어우 저도 좋습니다 어들기우 좋죠 애기들, 기들만 하면 안되지저는 별로 없어요 저도 별로 없어요. 민호 형한대요어 그럼 혼자 하시, 혼자 하시면 되겠네요. 네, 그거 혼자 혼자 많이 하세요. 민호 형 수고하세요. 민호 형 고생하십시오. 홈런 공그 경산 숙소에 천 안타 공 바로 옆에 같이 던쓸그 3만 위. 네 바꿀 겁니다. 네, 근데 저만의 등장곡을 하나 정해보려고... 아, 정할 예정입니다. 네, 그때 애기... 그때 애기가 저 팬이라고 사인도 받고 인사도 하고 했는데, 갑자기 저를 하길래 저도 깜짝 놀라가지고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선글라스요? 저 선글라스를 많이 나눠줬어요. 제가, 제가 받는 거를 김현준이랑... 승기 형이 그 라커에 그 둬가지고 갑자기 쓰고 나가야 될 상황이어서 제거 쓰라했고 근데 하나 줬어요 승기 형 주고 재혁이 형 주고 김현준 주고 다 뺏어가더라고요 나중에 뭐 기다리면 오겠지 친구들한테 많이 아네 제가 그 고등학교 선배거든요 이제 아는 사이는 아니었는데 이제 가고 제 d 보 n t k n 고 w if you can see 주셨어요 o n t know if y 고 u c 고 n see 고쳐겠어요 n t know if you can see it. I don't know if you can see it. I don't know if you can see it. 거 don't know if you can see it. I don't know if y o 결정 제가 하는 거니까, 아, 아니, 아니, 연구가 아, 안 돼.